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저 사람이 불려우인지 양아치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나?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빠지지?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그 불려우와 양아치들에게 배워야 될 점을 하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사이는 요 상대방을 많이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을 상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사랑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뭘줄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자꾸 하게 되죠. 원래 연애의 의도는 참 예뻤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잘 안되죠. 나는 상대방에게 뭔가 주는 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막상 주다 보니까 그걸 몰라주는 상대방에게 서운함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 마음을 상대방에게 하소연하게 되면 그 하소연을 들은 상대방은요. 미안해지고 부담을 갖게 되죠. 결국에 상대를 위해서 뭔가 주려고 했던 처음에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대방에겐 턱하니 부담 하나만 남겨준 꼴이 됐네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가끔은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남친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 받고 싶은데 남친에게 갖고 싶다고 말을 하면 내가 좀 불려시 같아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말 못하죠. 그런데 나는 아무런 내색도 안 했는데 남자친구가 어느 날 서프라이즈 하면서 명품가방을 나에게 선물해주면 사실 되게 기뻐요. 너무 기뻐서 감출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 앞으로는 이런 거안 해도 돼. 제발 이런 거 하지마. 이거 비싼데 너무 무리했잖아.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말 속에는 요 남자친구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담아서 걱정과 함께 전해준 말이죠. 근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기껏 사왔더니 내가 듣는 말은 고작 이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많은 연인들이 오고 가는 대화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참 예쁜 광경일 수도 있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예쁜 광경인 것과 본인들이 느끼는 건 전혀 다르거든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한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해 친구들한테 나 자랑할 거야 나 인스타에 올려야지 이런 모습을 상상했을 거라고요 그래야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잔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러니 자존감이 떨어지겠죠 우리 불려우가 하는 짓을 한번 살펴볼까요? 남자친구에게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다가 명품가방을 보고 오빠 나저 명품가방 너무 갖고 싶어 나 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옆에서 들으면 아저불려시 같은 년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남자는요 그불려시를불려시로 파악을 못하나 싶을 정도로 옳다구나 내가 선물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려씨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블려씨는요나 오빠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나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완전 행복해 오빠 내가 오빠한테 뭘 해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남자의 자존감을 마구 상승시키죠 이쯤 되면 남자가 이 여자가 블려씨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기 자존감을 높여줬잖아요 잔소리를 안 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주고 싶어진다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불열시가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남자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든 아니든 다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 불열시가 그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게 맞다고 한번 가정해볼까요? 그리고 그 남자가 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입장이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요? 남자는 분명히 그 불열시에게 원하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블려시는요 남자를 생각하지 않고, 남자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남자에게 당당히 요구했죠. 그래서 그블려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됐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받고 했죠. 다치거나 아플 일이 없는 거네요. 오히려 생각 없이 못된 여자 같은 그블려시가 남자를 더잘 만족시켜주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 블려시를 만나고 있는 남자들이 답답해 보여도 그 남자들이 그불엿시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사귀고 어쩌면 결혼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입장을 바꿔서 이번에 양아치를 한번 볼까요? 어떤 여자가 양아치 같은 남자에게 모든 걸다 갖다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옆에서 보면 또 우리는 속이 터지겠죠. 그런데 그 남자 양아치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될것 같아. 너 없어지면 나 어떡하냐? 내가 만난 여자 중에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난너 말고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고요. 이 말을 듣는 여자는요. 기분이 한없이 좋아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더니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해줄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게 되죠. 양아치는요. 이 여자의 자존감을 높여줬어요. 내가 없으면 안된대잖아요나 말고는 더 이상 사랑할 사람이 없다잖아요. 양아치와 불려오는요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도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요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먹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랑한다는 내 상대방의 입장은 그런 거는 연연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들은 요 그들에게 더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배려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자존심은 계속 부리고 있고요 상대방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있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방을 탓하고 있죠 양아치와 불려우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상대방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들에게 뭐든지 얻어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는 저렇게 해서 살고 싶지는 않아 라고 아주 쉽게 말을 하죠. 쟤네들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도 진짜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누가 맞다 틀리다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들은 요 적어도 우리처럼 싸우고 다투고 헤어지고 원망하고 아파하고 이런 것들이 덜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들 둘은 즐겁다잖아요. 행복하다잖아요. 양아치처럼, 불려우처럼 내 상대방을 빼먹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들도 하고 있는 뭔가를 왜 나는 못하고 있냐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멋지게 말로는 포장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가 진짜 속물인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